예, 하드포크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비슷한 날짜 15일에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하드포크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드포크 하면 막 코인이 나오는 것처럼 무조건 에어드랍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 하드포크는 에어드랍하고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하드포크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컴퓨터를 사면 윈도우가 깔리잖아요. 윈도우가 지금 10이고 예전엔 7이에요. 근데 윈도우 10을 7을 쓴 사람은 10의 기능을 쓸 수가 없잖아요. 서로 같은 윈도우긴 하지만 호환이 되지는 않. 호환되는 부분도 있지만 100% 호환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드 포크를 한다는 거는 그전에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윈도우 10이, 윈도우 3버전이 나와요. 그러면은 전에 지금 윈도우 10과는 뭐, 뭐 윈도우는 좀 다르지만 호환이 안 되겠죠. 이렇게 호환이 안 되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적 업그레이드 근데 전에 시스템과 호환이 안 되는 업그레이드 소프트 포크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이긴 하지만 전에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호환이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하드포크를 했을 때 아니야 난 전에 있는 시스템을 계속 쓸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채굴자나 어떤 단체가 있게 되면 이제 그 체인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인이 두 개로 발생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만 이제 코인이 새로 나오게 되니까 기존 홀더들에게 코인이 에어드랍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드코, 하드포크 이퀄 에어드랍은 아니다. 하드포크는 호환되지 않는 업그레이드 라고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갑자기 하드포크 할 거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하드포크 자체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라 서 하드포크를 하는 건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하드포크를 할때 워낙 가격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드포크에 커다란 의미부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하드포크도 사실 이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하드포크 했던 걸 보시면 차트를 잠깐 보시면 하드포크를 지금 세번정도 이번까지 세번 한거죠 처음 작년 5월에 했던 하드포크가 사실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했죠 여기 바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몇고요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을 일으켰던 하드포크가 작년 5월 15일 작년 이맘때 있었습니다 근데 하드포크 내용은 스마트 컨트랙하고 블록 사이즈가 바뀌는 꽤, 꽤 의미가 컸던 하드포크라고 생각해요 이게 스마트 컨트랙이 비트코인 캐시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거고 앞으로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좋은 변화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이루기도 했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아마 그때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작년 5월에 이 상승을 이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던 작년 11월 하드포크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체인이 두개로 분리되면서 그 크레이그 진영과 그 루지안 진영이 분리가 되면서 코인이 하나가 나왔고 이제 에어드랍이 발생했죠 하드포크에서 에어드랍이 나왔던 케이스가 작년 11월 하지만 이게 에어드랍이 1 플러스 1이 아니고 2분의 1로 박살이 났던 게 문제긴 한데 완전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5월 15일 다시 6개월이 지나 돌아왔죠 5월 15일에 나온 하드포크가 이제 이게 뭐라고요? 해야 저도 이, 이 사람 이름인지 뭐발음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코, 스크놀, 시그니처 같은 이제 하드포크인데요 이 하드포크의 사실 간략한 내용은 여기 제가 링크를 채팅창에 드릴게요이 링크를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고요 뭐 more security, more privacy, fast r t r a c t i o n 뭐 그냥 항상 많은 코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적 기능을 늘므로 해서 그런 기능들이 강화됐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드포크 자체는 그렇고 이번 하드포크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사실 그 전에 원래 하드포크로 통한 가격 상승은 며칠 전에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차트상으로는 뭐 엑시아 님이랑 홍콩님이 나중에 분석을 해주셨고 많이 하셨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드포크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은 차트예요. 이제 뭐 하드포크 전 후로 또 후로도 또 어떤 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냥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워낙 그 지금 하드포크 이전 하드포크에 비해서 어떤 업데이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이전 하드포크 자리야 여기 지금 선 그어져 있는 자리가 하드포크 날입니다 11월 15일 여기 지금 갭 보이시죠? 엄청난 갭을 발생시킨 떨어진 날이고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 컨트랙 블록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이 미리 많이 됐었죠. 당일날 당일 하드포크 이후에는 떨어졌고요. 며칠 점수업도 떨어졌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벌써 한 원래 이쯤에서 올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떨어질 확률도 좀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가지 상황이 좀 정리됐다고도 볼수 있어서 작년 이 ABC, SV 사태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뭐 크레이그가 이제 진쪽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또크레이그가 어떤 망발이나 행동할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그 ABC쪽이 이제 다시 우세를 잡고 기존 비트코인 캐시의 어떤 방향성이 따라서 성장을 할것 같고 최근에 기사 보셨겠지만 비탈릭이 비트코인 캐시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과소평가 되어있다. 과소평가 되어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나름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된 코인 으 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꾸준한 개발도 하고 있고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도 플랫폼의 역할도 할수 있고 시총 상위권에 있는 코인 중에 어떤 그 커런시료 역할로서도 충분히 잘할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도 갖고 있고 사실 이 정도 코인이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탈릭이 어떤 지금 비트코인 캐시 대해서 저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 뭐 그냥 뭐 우스갯소리나 어떤 립서비스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워낙 좋잖아요 아시, 뭐 우지안도 있고 서클이라는 거대한 이제 금융이라던가 업계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폭력을 겪었지만 그런 만큼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뭐 비트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비트메인이 좋아질 거고 비트메인이 좋아진다는 건곧 비트코인 캐시의 호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하드포크가 이번에 하드포크 자체로 영향력은 그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다음 주에 여러 가지가 몰려있는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그런 것들이 잘 풀린다면 또그 비트코인 캐시 특유의 엄청난 가격 변화 좋게 얘기하면 떡상을 하겠죠 그거는 잘 지켜보시면 될을것 같아요